그럼 학습 내용과 학습 목표를 살펴봅시다. 오늘은 최신 트렌드, 사용자 친화적 혁신기술, 적정기술, 공유경제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소셜벤처의 트렌드를 살펴봄으로써 아이디어의 폭을 넓힐 수 있고, 테크놀로지의 트렌드를 이해하고 활용가능한 오픈소스와 적정기술에 대해 이해하고 활용과 보급을 위한 비즈니스 모델을 살펴볼 수 있으며, 공유경제에 대해 이용하고 어떤 사례가 있는지 알수 있습니다. 그럼 학습을 시작해 볼까요? 소셜벤처는 특성상 혁신을 기반으로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합니다. 그런데 소셜벤처가 사회적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관점에서 테크놀로지와는 거리가 먼 기업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관심을 갖고 찾아보았다면 소셜벤처 중에는 최신 테크놀로지를 적극 활용하여 성공한 기업이 많다는 점을 알수 있습니다. 그럼 세상을 향한 작은 움직임을 만드는 펀무브의 사례를 함께 볼까요? 펀무브는 부산에 본사를 두고 서울을 비롯한 전국 10개 지부에서 활동 중인 비영리 민간단체입니다. 그들은 손을 잃은 장애인을 위해 고효율, 저비용의 3D 프린팅 전자의수를 개발하고 맞춤 제작하여 기부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펀무부 대표는 2015년 1월부터 의수 개발을 시작했고 현재 전국 절단장애인 숫자가 19만 명이고 그중 손절단장애인은 전체의 절반 정도인 약 9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국내에서 현재 4명의 장애인들이 펀무브의 전자의수를 사용, 나머지 분들은 의수 제작 교육을 받고 있는 중이라며 그동안의 성과를 전했습니다. 또한 펀무브의 활동 시스템은 단순히 기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절단장애인들이 직접 의수를 조립하고 유지보수 관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기술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의 기술교육은 그 전에 습득한 전자의수 제작 기술 지식과 노하우를 다른 장애인들과 공유하고 그들의 의수 제작을 적극적으로 도움는 나름의 선순환 활동을 할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기술 창업 최신 트렌드는 ICT 산업과 헬스케어 산업, 빅데이터 산업 그리고 인공지능 산업의 네가지의 산업을 중심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ICT 산업에 있어서는 생활 속 사물들을 유무선 네트워크로 연결해 정보를 공유하는 사물인터넷이나 인터넷상의 서버를 활용한 클라우드 컴퓨팅, 스마트 디바이스, 무인 항공기인 드론, 가상현실, 3D 프린팅, O2O 서비스가 트렌드를 이끌고 있습니다. 헬스케어 산업에서는 의료기기, 영상의료기기, 체외진단기기, 헬스케어와 IT가 연결된 의료 IT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어 있으며, 빅데이터를 활용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기술 및 서비스가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해외의 경우 무인 자동차가 합법화되는 등 자율주행 자동차 분야와 지능형 로봇, 감시 시스템, 교통제어 시스템 분야가 인공지능 산업의 트렌드를 이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테크놀로지의 빠른 발달에는 기업들의 오픈이노베이션이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오픈이노베이션이란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과 아이디어를 외부에서 조달하기 위해 내부의 자원을 외부에 공유하면서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창조해내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영화 아이언맨의 실제 모델인 테슬라 회장 앨론 머스크가 전기차의 특허 기술을 모두에게 공개하여 전기차 시장을 키운 것처럼 많은 기업에서 오픈소스, 즉 무상으로 공개된 소스코드 또는 소프트웨어를 내놓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와 같은 오픈이노베이션은 기업뿐만 아니라 개인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미국 농부인 야쿠보우스키는 기존의 트랙터보다 8배나 저렴하고 쉽게 부품을 갈수 있는 제품을 개발하였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영상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Hi, my name is m a r c i n farmer, technologist. I was born in Poland, now in the US. I started a group called Open Source Ecology. We've identified the 50 most important machines that we think takes for modern life to exist, things from tractors, bread ovens, circuit makers. Then we set out to create an open-source DIY, do-it-yourself version that anyone can build and maintain at a fraction of the cost. We call this the Global Village Construction Set. So let me tell you a story. So I finished my 20s with a PhD in Fusion Energy, and I discovered I was useless. I had no practical skills. I mean, the world presented me with options, and I took them. I guess you can call it the consumer lifestyle. So I started a farm in Missouri and learned about the economics of farming. I bought a tractor, then it broke. I paid to get it repaired, then it broke again. And pretty soon, I was broke too. I realized that the truly appropriate, low-cost tools that I needed to start a sustainable farm and settlement just didn't exist yet. I needed tools that were robust, modular, highly efficient and optimized, low-cost, made from local and recycled materials that would last a lifetime, not designed for obsolescence. I found that I would have to build them myself. So I did just that. And I tested them. and I found that industrial productivity can be achieved on a small scale. So then I published the 3D designs, schematics, instructional videos, and budgets on a wiki. Then contributors from all over the world began showing up, prototyping new machines during dedicated project visits. So far, we have prototyped eight of the 50 machines, and now the project is beginning to grow on its own. We know that open source has succeeded with tools for managing knowledge and creativity, and the same is starting to happen with hardware too. We're focusing on hardware because it is hardware that can change people's lives in such tangible, material ways. If we can lower the barriers to farming, building, manufacturing, then we can unleash just massive amounts of human potential. That's not only in the developing world. Our tools are being made for the American farmer, builder, entrepreneur, maker, we've seen lots of excitement from these people, who can now start a construction business, parts manufacturing, organic CSA, or just selling power back to the grid. Our goal is a repository of published design, so s clear, so complete, that a single burned DVD is effectively a civilization starter kit. I've planted a hundred trees in a day, I've pressed 5,000 bricks in one day from the dirt beneath my feet and built a tractor in six days. From what I've seen, this is only the beginning. If this idea is truly sound, then the implications are significant. A greater distribution of the means of production, environmentally sound supply chains, and a newly relevant DIY maker culture can hope to transcend artificial scarcity. We're exploring the limits of what we all can do to make a better world with open hardware technology. Thank you. 국내에서는 2015년부터 공유, 개방, 참여의 오픈소스 정신을 실현하고, 소프트웨어를 중심으로 하는 ICT 부문에서 오픈소스의 공공성을 확대함으로써 열린 기술 사회를 건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오픈소스 지능협회가 설립되었습니다. 오픈소스 지능협회에서는 아두이노, 사물인터넷과 관련된 오픈소스와 무료 교육 정보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제공하고 있는데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접속하여 관련 정보들을 탐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첨단 기술을 다수를 상대로 보급하는 데는 적지 않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저개발 국가의 국민이나 사회적 약자의 니즈를 발굴하여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국가의 첨단 기술보다는 간단하고 사용하기 쉬우며 사용자 친화성이 높은 기술적 지식을 더 필요로 하는데요. 우리는 이를 적정 기술이라고 부릅니다. 적정 기술이란 사회의 니즈에 맞추어 기존의 기술들을 새롭게 재설계, 재조합하여 서비스 전달 체계와의 연결을 통해 사용자 친화적 혁신을 끌어내는 기술을 의미합니다. 이 적정 기술은 신기술 사용이 어려운 빈곤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행복한 가치를 제공하며 저개발 국가뿐 아니라 선진국이 직면하고 있는 소외계층의 교육, 의료, 교통 등의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저소비, 고효율, 친환경 등을 추구하는 기술개발 방향성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볼까요? 아프리카는 말라리아로 전 세계 사망자 중 90%를 차지하고 있고 면역력이 약한 오세 미만의 영유아가 60초에 한 명꼴로 생명을 잃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모기 퇴치 스프레이나 모기향 등을 보급해 줄수 있다면 아쉬운 대로 그것도 좋은 방법이긴 한데요. 하지만 전기도 들어오지 않고 교통도 불편한 아프리카에 이 물품들이 지속적으로 전달될 수 있을까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카이스트 배상민 교수는 고민 끝에 사운드 스프레이라는 적정 기술을 탄생시켰습니다. 사운드 스프레이는 상하로 1분간 흔들어주면 통 속의 전자석이 움직여 전기를 발생시킵니다. 발생된 전기는 최장 8시간까지 모기를 쫓을 수 있는 초음파를 발생시켜 전방 5m 이내에 접근을 차단시켜준다고 합니다. 환경을 오염시키는 독소도 없고 전기가 없어도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어 원조가 끊긴 뒤에도 걱정이 없는 소외된 이들을 위한 적정 기술로 그들의 삶을 지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적정 기술은 사용하는 환경의 특성상 AS, 사용의 어려움, 보급 경로의 부족 등 다양한 문제에 종종 부딪히게 되는데요. 또한 많은 연구 끝에 개별 기술이 개발되어도 활용과 보급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많은 시간과 노력을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기술이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활용될 수 있는 사회 기술 시스템 구축이 중요한 과제로 남습니다. 한편 적정 기술을 이용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저개발 국가에 보급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고려하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소한의 비용으로 가능하면서 현지에서 나는 재료를 사용해 제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현지의 기술과 노동력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하며 제품의 크기는 적당하고 사용 방법은 간단해야 합니다. 또 특정 분야의 지식이 없어도 이용 가능하며 지역 주민 스스로 만들거나 확산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사회 발전에 도움이 되어야 하고 재생 가능한 에너지 자원을 활용하여 기술을 사용하는 사람이 해당 기술을 이해할 수 있고 상황에 맞게 변화시킬 수 있어야 더 많은 사람이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목소리>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이하면서 과잉생산과 대량소비에 대한 문제점이 대두된 이후 자원의 낭비와 환경문제가 같이 부각되면서 공유경제가 급격히 확산되었고 이는 소셜벤처가 지향하고 있는 사회적 트렌드 중 하나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공유경제는 자원을 독점적 소유의 개념으로 인식하는 기존 시장경제와 달리 서로 대여해주고 차용해 쓰는 개념에 기초하여 경제활동을 하는 새로운 경제 영역을 말합니다. 모바일 콜택시 서비스 우버와 빈집 공유 서비스 에어비앤비와 같은 경우 초기에는 혁신적인 공유 경제 기반의 비즈니스 모델로 주목받았으나 최근에는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의 우버와 에어비앤비와 같은 경우 더 이상 사회적 경제를 구성하는 공유경제 기반의 기업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고객들은 소유가 아닌 공유를 통해서 합리적인 소비를 하는 데 익숙해져 가고 있습니다. 공유경제는 플랫폼을 통해 대여자와 이용자 그리고 공유기업 모두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구조를 지닙니다. 가령 도서관의 책꽂이는 고객들의 집에 쌓여있는 책들을 무료로 보관해주고 대신에 책을 또 다른 이용자에게 빌려주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좁은 공간의 집을 넓게 사용할 수 있고 책을 많이 보관할수록 대여권수도 올라가게 됩니다. 그럼 이용자의 입장에서는 저렴한 비용을 지불하고 2개월간 넉넉히 읽을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게 되죠. 도서관의 이용도 그렇지만 렌터카를 이용하는 것보다 카쉐어링을 이용하고 책을 사지 않고 택배비만 내고 빌려보는 등 공유경제를 이용했을 때 할인효과는 즉각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합리적인 소비형태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세계의 공유경제 규모는 2010년 8.5억 달러에서 2014년 200억 달러로 급성장하였고 2025년에는 3,350억 달러의 시장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또한 공유 비즈니스의 아이템도 다양해지고 있는데 집, 의류, 차 등의 유형의 물건에서부터 재능, 경험, 정보 등 무형의 형태까지 공유할 수 있는 건 모두가 잠재적 시장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트레이드스쿨에서 진행되는 수업을 수강하려는 학생은 강사를 위해 특별한 수업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예술가를 위한 비즈니스를 진행하는 강사 b 씨가 수업료로 받고 싶은 것은 추천하고 싶은 여행지와 돈이 무한정 있다면 해보고 싶은 그림의 똑 같은 일에 대한 아이디어라고 합니다. 그 외에 트위터 개인지도, 채식주의자를 위한 요리법, 록밴드 추천, 트롬본으로 연주하는 세레나데, 치즈 한 덩어리, 양말 한 켤레 등을 수업료로 희망하는 강사들도 있습니다. 이렇듯 트레이드스쿨은 소위 말하는 물물교환 방식으로 진행되는 누구나 참여하는 학교입니다. 무엇이든 가르치고 싶은 것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수업을 제한할 수 있으며 수업에 대한 대가로 수강생들에게 받고 싶은 것들의 목록을 함께 작성합니다. 트레이드 스쿨은 세명의 상상력으로 2010년 뉴욕의 한 상점에 딸린 작은 공간에서 실험적으로 시작되었는데 예상과 달리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돈이면 다 되는 화폐만능의 시대에 물물교환이라는 시대착오적 발상으로 만들어진 이 학교는 기본적으로 협동조합의 가치에 입각하여 운영되고 있는 것이죠. 협동조합, 물물교환 등의 가치에 영감을 받아 트레이드스쿨을 처음 시작했던 세명의 설립자들도 많은 시행착오를 거쳤고 그 과정에서 얻은 소중한 경험들을 그들의 가치에 공감하여 해당 지역에서 트레이드스쿨을 시작해보고 싶은 세상의 많은 사람들과 기꺼이 공유하고자 설립한 소셜벤처가 아닐까요? 핵심 내용을 확인하며 이번 시간에 학습한 내용을 정리해봅시다.